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저께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서울과 그 연접한 곳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이 전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그런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 10일 오늘 날짜로 배포를 하라고 되어 있던 그런 자료였고요 어, 보시면, 어, 11월 9일 날, 제 4차, 2022년 제 4차 주정심 회의를 열었었는데, 거기에서, 투기과 열지구미 조정대상 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오늘 이제, 어, 거쳐서 그 결과를 발표를 어,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인 적선, 이번 심의를 통해서 서울과 그 다음에 서울에 연접한 과천, 성남 성남은 분당, 수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럼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 인천 전 지역, 세종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투기과열 지구 경우에는 경기도가 이제 아홉 곳이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고, 어,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조금 다르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은 아닌데, 투기과열 지구이기만 하다, 그러면 양도세 같은 건 중과가 안 됐었습니다. 조정이면서 투기이고, 이러면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엔드, 뭐 재건축이라든지, 어, 뭐 이런 그거에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만약에 조합원 이어서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그런 분들은 다시 똑같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른 곳에 조합원이 되었다. 그러면 입주권이 안 나오고 청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제가 있는 거죠. 언뜻 생각나는 규제가 이제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는요. 어, 그런 투기과열지구를 아홉 곳을 해제를 했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가 22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여덟 곳, 여게전 지역이네요. 그리고 세종, 세종은 그동안 굉장히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어, 이건 지방인데 왜 여기를 해제를 안 하지? 이러면서 의아해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게 해제가 다 됐습니다. 합해서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이렇게 총 31곳이 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요. 투교가열 지구는 아홉 곳이 합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교가열 지구로 해제된 곳은 수원 그 다음에 안양 안산단원 유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이 이렇게 어, 전체가 투교가열 지구에서 해제가 된 곳이고요. 그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 곳은 수원팔달 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분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처인 고양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전라도 광주 아니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의정부, 김포, 동탄이 광교지구, 성남 이렇게는 경기도에서 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그런 22곳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인천 중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개양 서구 다 해제가 되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지난 6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을 제외했던 지방 전체가 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조정 대상 지역 이제 아니게 되었는데 부산은 9월 달에 해제가 됐었죠. 어 그때 이어서 이번에 해제된 곳을 다 하면 이제는 규제지역으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는 건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게 됩니다. 여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서울은 아니지만 거의 서울에 뭐 아주 연접해 있거나, 뭐 그리고 강남이랑 연접해 있거나, 어 해제를 하면 정말로 좀 폭발적으로 또 움직일 만한 그런 그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라 같이 서울하고 함께 묶어둔 그런 입지로 보입니다. 6월 달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던 곳은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어서 전체 43곳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됐던 곳이 6월은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만 그때 처음에 해제를 했었죠. 그래서 112곳이 101곳으로 남았었습니다. 처음에 대구를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딱 해보고, 아, 이렇게 규제를 풀어도 뭐 대구가 갑자기 폭등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네 하는 거를 간을 살짝 봤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해운대나 이런 데는 조정이 그대로 남겨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부산은 싹다 풀렸거든요, 9월 달에. 근데 다 풀렸지만 지금 현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불리기 전이나 후나, 그래량이 뭐, 뭐, 더 급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리들이 오르고 있어서. 뭐 그래서 푸르나도 전혀 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어, 규제를 풀어서 지득세 2주택자 8.4% 받던 게, 2주택까지는 6억, 6억 이하는 1.1이잖아요. 그 다음에 10억 초가 안 되는 거는 1.1 그 이상부터 거의 3.3 이하를 받다가 10억 초과가 중간 되면 3.3이거든요. 금액 상관없이. 뭐, 그러던 게. 그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8배 정도 줄었죠. 이주택자의 취득세가. 근데 거래량은 8배가 늘었냐? 8배가 안 늘었어요. 더 줄었죠. 그러니까 부산시는, 저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을 예를 들면, 어, 뭐 그저께 서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기로 했던 어, 그런 각종 공사들이 중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뭐 부산의 남구의 트램이라든지 저는 초동공사의 남구에 있잖아요 트램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뭐 어, 지연이 돼 있고 어, 이 곳곳에 도로 확장하기로 한 것들도 보니까 그대로 있고 눈에 보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그 취득세가 시 예산의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규제는 풀어서 8분의 1로 줄었는데 그래는 똑같이 그냥 활성화가 안돼 있다 보니 뭐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빨리 어떤 뭐 d s 살이라든지 이런 걸또좀 완화를 해서 어 대출이자에 대한 감당 부분은 또 개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죠. 근데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대출하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대출하고 받을 수 없어서 못 받는 거하고는 조금 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규제들이 하나하나 조금 더 뿌리 뽑아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근데 주정심에서 서울과 경기 네 곳에 대해서 아까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했죠 그거는 어, 주변 그 지역의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을 해서 서울시는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라 판단을 했대요 그리고 경기도, 우리는 서울과 연접해서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산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어, 투과지역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을 똑같이 서울하고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제한 요 내용들은, 어, 관보의 개재가 이제 완료되는 14일, 월요일 0시네요. 월요일 0시면, 0시니까, 일요일 밤 자정 지난 그 이후부터입니다. 월요일 새벽 아침, 그러니까 0시부터. 어, 그때부터, 1월 밤 12시 이후부터, 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목금, 토, 일, 4일 동안은 지금 규제 풀린 지역도 지금 잠금치기로 되어 있다. 그럼 미뤄야 되겠죠. 잠금일 조정하셔가지고. 어, 미루시고, 14일 월요일 날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 조정으로 풀리면 어떤 차이가 가장 크냐. 우선은 거주 안 해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되는 게 크죠 그리고 양도하시는 분들은 당장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중과 20%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되는 그 세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2주택자를 사신다 취득세가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차이가 큽니다 어 그러니까 날짜 조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항상 뭐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해주려고 이렇게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10월 2 7일날 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부산도 소정에서 비유규제지역으로 풀리고 났더니 많은 게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편리해져 있어요 어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어, 비소정으로또 규제가 풀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아직도 많이 깝깝하시죠 그렇지만 서울이 풀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또 예측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원칙은 다 풀어놓고 그냥 딱막 똑같이 해놓고 해야 갈 때는 가고 조정될 때는 조정되고 이게 맞는데 정부에서는 항상 또 부동산 어떤 그 시세나 흐름이나 이런 것에 관여를 하려고 또 해요 그런 역할이 또 정부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역할들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그나마 비조정이라서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은 아침에 출근해서 모닝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일찍 올 인사드려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